5월 전국에 24,500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방에선 경북이 5,100여 가구로 가장 많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달 42개 단지 24,598가구 가운데 22,383가구가 일반 분양을 준비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물량과 비교해 총 가구수는 4,908가구, 일반 분양은 4,132가구가 더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통계에서 분양 실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총 가구 수는 30가구 미만 아파트 단지와 임대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고 사전 청약 건수도 뺀 것이다. 또 분양 계획 내용은 4월 27일 조사 기준으로 공급자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게 직방 측 설명이다. 대구 지역 개별 공시 지가가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했다. 대구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토지 429,329필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11.13%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평균 상승률은 11.56%였다. 개별 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된다. 구군별로 수성구가 13.69%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중구 12.73%. 동구 11.21%, 남구 10.71%, 달성군 10.15%, 서구 10.13%, 북구 10.08% 순이었다. 달서구는 9.85%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대구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중구동성로 2가 162번지 법무사회관으로 제곱미터당 4,220만원이다.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땅은 헐티제 북측의 달성군 가창면 정달이3 3 5 2범지로 제곱미터당 387원이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는 오는 5월 30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군 민원실과 구군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대구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반영돼 표준지 공시가격이 상승했고 서대구 ktx 역사 중공 대구 외곽순환도로 개통, 연호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도 집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